여기? 어아 어. 아, 여기 아나 지금 아니 당신은 3시까지 온다며와 뭐야 이 장비지 내 친구 보여줄까 해 봐봐 오 진짜 뭐야 카메라맨 어, 이 여섯 6시 내 고향 VJ <웃음> 여기 완전 지금 두드러기 났잖아요 이게 일회용 면도기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리고 또 쉐이빙폼이 다 돼가지고 폼클렌징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 새도 고른 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이이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뭐, 어떻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케이 뭐... 간단하게 뭐, 한지 위에다가 호분이나 뭐... 과수, 분체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그런게 그림을 되게 단조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니까 막 이게 기울기가 다 같아진다거나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나를 끄고 이제 안 꼽던 그 쪽으로 끌려고 많이 해요 자연물을 보면 항상 그게 방향이 다막 그렇게 일정하게 돼있지가 않아서 사람이 그리면 좀 되게 기계적으로 그려져가지고 원래 밖에 나가서 자연물 보고 많이 그렸었는데 뭐가로에 있는 나무나 밖에 있는 숲, 거, 집 앞에 있는 나무들 보고 많이 그렸는데 작년 겨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실내에서 추울 때 안에서 많이 그리다 보니까 꽃, 꽃다발 같은 걸좀 많이 그렸는데 그런 걸 계속 그리다가 이제 작업이 거기서 조금 이렇게 파생돼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그리면 현장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기실이나 이렇게 작업실 안에서 그런 작업을 보고 다시 그림을 그릴 때좀 뭔가 이렇게 약간 정제되는 느낌도 있고 최근에는 조금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 그려온 재료들을 이제 안에서 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서 밖에서 그릴 때는 수목을 계속 했었으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장비를 놔두고 쓸수 있으니까 채택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화사해지고 이뻐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이게 하러 가는 과정은 밖에서 그리는 게 귀찮은데, 하고 나서는 항상 밖에서 그렸던 그림이 좀 마음에 들었던 거.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랑,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라고좀 간극이 있고, 어, 그래서, 밖에서, 근데 그리지 않으면은 뭔가 그, 스스로 그림이 개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결국, 뭔가 제가, 저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밖에서 이제 대상을 보고 관찰할 때 제일 잘 나와서. 그거는 그게 뭔가 밖에서 그린다는 게 고집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랑 연극 보는 거랑 느낌 다르듯이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 보는 거랑 그냥 막이 없는 데서 사람 보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옮겼을 때도 그래서 잘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화면 구성이나 뭐 붓질 같은 것도 그런 즉흥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그렸던 것들을 안에 들고 와서 보면은 조금 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사는 사는 공간이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그림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닌가. 만약에 울릉도 있었으면. 아이또 바다가 그림이 계속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좀 사는 곳 주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환경도 다르니까 확실히 여기 다시 와가지고 그렸던 그림들이 좀 이쁘고 다듬어지는 거, 그런 느낌 근데 앞에 그렸던 것도 제 그림이고 지금 그리는 것도 제 그림이여가지고 저는 음. 네,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음. 그림이 바뀌는데 이유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뭐 약간 거. 내가 타인한테 인정받았을 때 조금 더 욕구가 생기는 게 그럼 어렸을 때도 칭찬 많이 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게 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자체의 즐거움도 있지만 뭔가 이거 그린 거를 보여줬을 때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그리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딱한개 딱 남아있어. 오. 깨끗하게 씻어 왜냐면 사과는 유기농이 없거든요 약 쳐야되죠? 응 어. 근데 저농약은 있어요 음... 7년 동안 토질검사 맨날 받아야 돼 맨날 혜진 껍질 먹어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럼 괜찮습니다 사과가 껍질이 와있어서 좀더것 같습니다 음. 아, 이것도 먹어도 되었대 엄안 먹었어, 무슨 사회가 엄마한테 안 먹었어, 무슨 사가 엄마할말 없지? 이뭐엄마잘말 있나? 응. 뭐 이거야 엄마 사랑해 <웃음> 미친 거 <웃음> <너> 누가? <웃음> <웃음> 아, 가보자고? 우리 오늘 걸어갈 예정인데 어, 그렇구나 난차 타고 <웃음> <찾다고> 갈 예정인데 <웃음> 걸어가야정아데마 <웃음> 근데 차 타고 싶다 우리... 같습니다나 아, 여기서 많이 찍어봤다 왠지 저기 찍고 그래 그럼 세호씨가 저기 탈래요? 왜요? 이게 저기 타야 되는거야? 이거. 그좀 열어줘요 세호씨가 저기 타세요 아 뭐요? 아 근데 카메라 저렇게 들고 오면 좀무적감이 심하더라 어어 괜찮아 같이 밥 먹어가면 좀 반란스럽다 왜말안 왔어 아니, 나는 그 상남동에서 장사할 때, 가게 도로 가 허밍 장사했어요? 응. 오, 무슨 어, 무슨 장사했는데? 어. 아니 아냐, 아니, 아니, 괜찮아. 반응속도 지려서 괜찮아. 아니 김밥집에서 뭐 먹지? 김밥집 어디 있는지 아는데? 김밥집에서 먹으면 되지 나는 아는데 김밥에 바나다 아니, 웬... 아, 김밥에 바나다 김밥 맛있어 어 저기 가? 저기 여러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어, 김밥에 바나다 김밥 맛있어 나 거기 내 네, 자주 먹는데 거기 시켜 먹죠? 시켜서 먹고 저는 어. 가지러 가야 돼그 조현수 진짜 자주 먹는데 아 진짜요? 거기 그래.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어 원래 현수가 아이손 김밥파였거든요 음. 근데 저기서 이제 김밥에 바나다로 갔거든 아이손 저기도 맛있긴 한데 양도 많고. 아, 아이손이라는 데도 있어? 어, 둘이 같이 갔다 와야겠네 여기 아이손 김밥 길비 음. 아니 여기 찾다놓고 먹으러 가자 왜뭐어가 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아 거기는 그거구나 네. 뭐 먹을 거야? 같이 가문자 카톡으로 보내든가 음. 떡볶이도 떡볶이도 여기 여기 여기 아 우리 김밥 비싸다 4,800원짜리도 있네 근데 여기가 시대에 비싸지 어디에 떡볶이 먹을까요? 좋아서 지안이에요 지안이 앞에 좀 계산해서 이거만 할게요 좀 h 그렇게 안 ư <목소리> 김밥을 떡볶이 한번 찍어서 김밥. 이렇게 <목소리>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더니 <알아봐. 목소리> 음 우엉이 짱이야! 염색이 제 바로 알아보네 음. 난 만나기 전에 알았어 음. 만나기 전에? 염색 어. 신했다 러니까 바로 맞춰봤어 내가 바로 아, 네. 그거 좀 잘라야겠네 아 o hey. k 사람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그릴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5분씩 정지해주는 사람은 더 없어서 되게 중요한 소중한 기회 죠 이거 음. 코로나 때문에 안할 때는 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다는 얘기 두고 바로 다시 할 거라고 그렇게 확실히 막을 떠들면서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데 근데 이제 다 집중하고 있는데막 예, 음. 네. 대외생활 요즘 잘 안하실 것 같은데? 아.. 대이지 네, 작업량을 많이 늘리려고 어, 네. <웃음> 그림을 어, 좀 많이 어. 그리려고 타다리돈 많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그림만 계속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되게.. 옛날처럼 직장은 안 다니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어떻게든 뭐 벌고 예, 소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돈 버는 것보다 욕심 줄이는 게 쉬워서 중에서 나온 그림이 돈이 될때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아니, 작품으로 네. 그 경제 활동이 되면 은일 좋지 뭐? 아 최고죠 작품이 판매되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림 팔아서 뭐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쉬는 거라서 영화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는 네, 좋아하죠 근데 왜안 봐요? 영화 보세요? 잘안 봐요 영화 보면은 이게 아, 그래도 한 편씩 보기는 보면 데 뭐. 최근에 뭐 봤어요? 아, 근데 최근에는 뭐 봤지? 지혜바다 가거든요 응. 거기서 다음 달에 그림 그려야 돼서 거기서 3시간 동안 그리고 근데 그걸 이제 빵상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거기 빔 화면으로 송출을 하는 거죠 오. 그리고 허밍이 이제 음악을 깔아주고 너무 음, 괜찮은데? 저는 그림그림을 거기다가 기증하고 오. 아 근데 아까 영화 뭐 최근에 공거있냐고 물어봤을때 존나 예술적이면서 멋있는 영화 말하고싶었는데 뭐 없었어요 최근에 범위에 <웃음> 없었어 <웃음> <웃음> 아 그거 펀치 드럼클로브 봤어요 어? 그거? 첫개스뭐 50번째 나왔었잖아요 어, 어, 어. 약간 그런 로맨스 코미디 물 그런거 잘한줄 알았는데 와 펀치 드럼클러브 보고 뭐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아 여기가 저그 작업실 올라가는 출근길인데 그니까 러 여기 맨날 편히 찍지 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출근하고 있다, 이거를. 뭔가 일로 생각하는 거죠. 약간 그림 그리는 거를. 그 스토리에 사진을 올리는 거도 그러니까 음. <웃음> 한 오후 2시나 3시에는 찍기 좀 민망할 때가 있어. 요이 <웃음>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어쩔게. 이렇게 가도 퇴근을 늦게 한다. 음. <웃음> 내년은 막차 탈 때까지 있거든요. 막차가 몇시요 막차가 작업실에서 11시쯤에 나오면 딱 여기 아, 아 11시 한 10분? 응. 아합성놈으고 뭐 먹을 거가 아데